전0 샷이라고 음. 알0 0전0 샷? 1 나간 <웃음> 100%. 100%. 100%. 100%. 100%. 100%. 와, 100%. 100%. 1 0 1 5 0 100%. 100%. 100%. 0 0 100%. 1 0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사실 제 주특기이기도 하거든요. 아하. 좋아했는데, 전어샷이라고 알아요. 전어샷,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온다는 되돌아오기. 아하. 전어샷입니다. 전어. 시식, <웃음> 어, 전어,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온다 전어샷인데, 이, 이게, 이거, 이게 저게 있어요? 이게 이것도 시스템이 있는 건지 되돌아오기 이게 많이 나와서. 시스템도. 아, 없어요. 이게. But I like to go always very deep in the corner. When possible. A 아, 아, 아, 있... little bit English 그게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하점자분들은 이렇게 떴을 때이 제각돌리기나 옆돌리기로 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쵸. 선수들 보면 너무 편하게 안 다시 되돌려오기로 네. 치니까 전화샷을 치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웃음> 두께가 훨씬 편안해서 네. 네. 그렇죠 이런 공 치면 은 우리가 얇게 따야 된다는 고민 또 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각하는데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I 쳐 피쳐, t 리 r e i don't like. I e r e p l i e i e i don't like i don't like it. I like it. d i e e e i d e e 조건 회전좀좀 음. 적게 주고 적게 이거, 서서 이거, 이거,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원팁 투팁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와, 이거 손 돋는다, 이게. <웃음> 어? One tip, two tip. Okay. <웃음> Same. s 똑같은 거. 아, okay. If I come, maximum English maximum? here, l o n English. n two, three, four, miss. 아. If I come here, little bit English. 네. One, two, three, miss four, and touch. 네, 두, 직접 안 맞으면, 은 t w 서두 가지의 네, 확률이. 네, 네. 와0 0 100% 100% 확률이네. 어, 너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도다1 0요 100% 1 0요1 0 잡으세요 1 0잡 100% 100% 100% 1 0거 100% 100% 1이0 100% 근데 우리는 맥시멈으로 줘서 여기 제대한 맞춰서 그렇지, 와서 피, 다시 피저더 온다고 피저더 어 했는데 키 네. 프로님 한번 봐게세요 아, 어, 나부터 저에. 한번, 나부터 <웃음> 한번 왜냐면 프로님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야 오늘 꿀팁 제대로 배우네요 저는 맥시멈을 주고 이리로 떨어뜨려서 절로 와서 다시 왔거든요 네. 하지만 두께를 거의 아. 팁이 없는 느낌으로 네. 너멀, 너멀, 너멀 그냥 그냥, 평, 그냥 평상시 했던 싫어 너무 말 o n 리 n 리노노 n 노노 o no. Normal.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오, 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 클럽 가면 지는 분이 요즘에 게임이되잖아요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한국에. 뭐? 하아... 자니까... 아, 정말! 아. 렇게 100번만에 뭐합니까? 100번만 100번만 그렇죠, 이게 얼마나 반복 훈련이 많이 됐다는 겁니까? 또 이해가 습니다 <웃음> 그럼 석프로님은 이게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아니면 같은? 어 이건 다다 아, 같은 방법이죠. 네. 아그 몰라서? 맥시멈 미션을 주고 여기 떨켜서 이리로 와서 음... 오면은 막 어, 아. 확률이 확률이 떨어지는. 확률이. 확률이. 예. 좋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이걸 배우러 왜 왔냐면 연예인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좀 치자고 연락이 오거든요. 어. 예. 어, 저, 똑같은. 똑같은데 똑같은데 똑같은 same same s a m no maximum. 아아 아, 아, 이해됐어요. 오. n no, here. 아, here. 이것도 이것도 평상시 전 맥시멈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음, 똑같은 진짜. 느낌으로 똑같 소프트. 소프트. This more easy than this. 아, because. because. 그렇지 Big place, because kiss. This 있고. very easy.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거 뒤돌려치기 치거든요. 응. 뒤돌려치기 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키스나 키스, 고 키스, 두께 뭐 하고 막 그런데 되돌아오기 전어 샷을 치면 <웃음> <웃음>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는 전어 샷을 치면 훈련만 하면 은 그냥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제가 평소에 했던 샷은 맥시멈 여기 주고 이거 왔다 갔다 한데데 노! 우리 푸드롱 티처 그래서 주고 최대한 모서리 쪽으로 믿고 아, 이게 색깔이... 아, 이게 이 아, 이아 땡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은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아 원... 오백 원... 오백 원... 이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오백 원... 뒤로 빠져도 올라오면서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확률이 높다. 확률이 오 대단한 정말 레슨이었습니다. <웃음> <오. 웃음> 와 이건 뭐 그냥 뭐예한 50만 표 나오겠네요. 예. <웃음> 대회 때 아... 저걸 친다고? 이게 챔피언 샷이었을 거예요. 그 대회에서 나왔던 샷인데 <웃음> <웃음> 와아 우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영상은 평생 남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웰컴 스포츠 채널 오셔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